안녕하셨죠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쳤던 무릎이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무릎을 수술을 하게 됐어요. 지난 월요일에 이미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금 제가 이렇게 눈을 잘못뜬 이유는 지금이 아침 7시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켜가지고 너무 졸려요. 어, 이번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눈도 잘안떠지고 말도 잘 안나오고 이번에 한 수술은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에요 내시경통서한 간단한 수술인데 펀치가 어, 되게 좋아요 기다주세요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는 걸들을수 있어요 그저께까지는 아예 못 걸었는데 지금은 좀 걷습니다 많이 좋아하신 거예요. 장치를 해주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보호자 없이 보내는 첫 아침이거든요. 주일이어서 그래서 밥 갔다는 것도 처음이고 걔 혼자 씻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신기하는 중요하니까요. 이번하고 그래, 한 3일, 34일 동안은 일찍 일어날 거거든요. 5 6일 차부터는 밥이나 오든말든신경안 쓰고 내가 이렇 자더라고. 오늘도 사실 일어나는게 자신 없었는데 또 유튜브 찍하려한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일어나지 말고.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 처음 썼던 제품은 아리얼 제품이고. 오늘 소금은 메일 세럼입니다. 당근 크림 발라줄게요. 얼굴이 많이, 말이 아니죠. 그래도 기대하세요. 오늘은 물이 감을 거예요. 제가 역시 아침 일찍 촬야한게 좋네요. 아, 정인. 음 일어나서 촬영하고 있어. 아, 벌써 힘들어, 사실. 알겠어, 무리 안 할게. 음 강니이한테전화걸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보호자 없이 보내는 첫 아침이라고 그래서 밥도 처음 혼자 갖다 놨고 이렇게 쉬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가 됐나 봐요. 무리가 좀 아프네요. 좀쉴게소 토레타 한 잔만 아 토레타가 아니었어. 술에다 다 마시고 채우는 물이었어. 우와.. 깜빡 쏟았다 인스타그램 하나인 줄게요. Q&A 답답나는 줄. 저는 너무 피곤해서 조금 잠깐 자고 일어날게요. 아니 20분만, 20분만. 20분 내에 깨워주세요. 오늘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가 없어요 제가 한번 온라인 예배 안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일단 저희 할 친구가 다니는 교회 예배를 종료를 하려고요 그 다음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예배드리고 올게요 4배가 다 끝이 났고요 그사이에 점심이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어볼게요 현재 점심 메뉴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흰쌀밥이 나왔고요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배추 김치 뭔지 모르겠는데 나물 같은 거 나왔고요 제육볶음인것 같죠? 제육 양배추랑 쌈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신기가다 저절로 올라가라 대박이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왜잘 들었냐? 어 방금 끝났어 인사해라. 웃긴 누구야? <웃음> 유튜브 영상 찍고 있지? 아... <웃음>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웃음> 자기소개하세요 와, 아, 저 행교 채널을... 뭐해? 말을 아, 까먹었대 네, 행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번에 진원이 싸대기 때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때리고 싶네 뭐야? 네? 형님 감이 많이 떨어지셨네. <목소리> 엄마가 예배 끝나고 오셨는데 제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 사다주셨어요. 밥맛은 별로 없는데 가끔씩 과자 같은 게 끓일 때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목소리> 이거는 현구랑 진홍이를 사다줬어요. 저번에. <목소리> 아, 저는 이제 형들이 <목소리> 1층에 <1팀을 목소리> 와서 약간 전다을 <목소리> 해가지고 나가는 중이에요. <웃음> 코로나 때문에 병실로는 못 들어와가지고, 제가 잠깐 어, 예. 네. 나갑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그것 같아요. 선물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카프리선이라 주시다니. 하은오빠가 추천해줬어요. 아유, 카프리선 맞습니다안 무서웠어요? 무섭더라고요, 좀. 내일, 네, 내일도 한다고? 내일 아, 네. 네. 네. 수술이 좀더큰 수술이래. 아, 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2주만 거. 더 고생해야지. <웃음> 어, 얼굴좀 비춰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아아 왜? 공사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저는 지난이진이의형 네, 진화, 네. 학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셋째야 됐어요 지난, 이 사자 좋아 형들은 갔어요 바도 갔어요 이제 다시 병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음. 방에는 떨어니다 눈에는 떨어니다 잘 가볼게요 카메라 끄고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할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어,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쓰고 싶은 설교가 떠올라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갈 겁니다 2시 반 정도인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제가 말씀을 읽다가 뭔가 너무 어렵지 않은 말씀이면서 다음 세 친구들이 봤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을 보면은 그때그때 그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올리는 중이에요 네.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좋은 걸 나눠야죠 내일 수술이어가지고 다시 수술형 바늘을 꼈습니다 다시 링거를 맞으면 살아야 돼요 이따가 머리도 감고 해야 되는데 편할것 같아요 이제 대체 과제를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수업을 잘.. 온라인 수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슨이상의 어, 집중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틀어놓고 딴짓한 경우가 좀 많았는데 강의를 제대로 들어야지 할수 있는 과제여가지고 다시 좀 들으면서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되게 열심히 듣는 수업 되게 좋아하는 수업인데 언어치료라고 어,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하세요 이거 들으면서 요약을 좀 해볼게요. 이쁘죠 아예 네, 또 딴짓하네. 정인이가 왔습니다 오늘 같이 찍을 사진도 있고 또 성형이가 저를 워낙 보고 싶어 해가지고 서울에 또 왔어요 그러면서 이꼴이는 이렇게 올라와 <웃음> 네, 안 음, 가려야 된다 안가야 된다니까 진짜 많이 어제 많이 먹고 남긴 해. 족발과 닭발 아, 그리고 좋네. 저녁으로 나온 음 간장 베이스 닭볶음탕 뭐지? 그리고 콩나물국 아 홍고살박 예, 음, 네, 나물리. 거 제일 중요해 야! 네,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먹습니다 네, 밥맛있네 네, 네 네? 네? 내 네. 네. 발가락이 아주 묻혔네? 음. 음. 양념이 음. 튀었는데 음. 발가하게 음. 그대로 안착했어요. 음. 뭐 하시죠? 원래 이게 칼집을 내는 이렇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우리 엄마도 그러나? 사람마다 다 틀린 거야. 아 알겠어. 왜 화를 내세요? 그냥 내가 본거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알았어. 아니 오빠 나못 믿는 거 같아. 발사부대 좀 약간 느낌이 안 좋은 거 같아. 이거 원래 사람마다 그런 거야. 아, 그리고 어. 내가 얇게 얇게 뜰려고. 아 얇게 따는 스타일이시구나. 이번에 음, 왜 끊었어? 몇분 그러니까 돌렸을까? 아 방식을 바꾸려고. 손가락이 아팠구나. 얼마나? 에 A R 머리 감고 올 건데 오빠가 주체해서 얼굴이 나오기 싫대요. 싫어. 싫어. 머리 감겨주고 올게요. 안녕. 아아아아아아아아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어 잘가 정혜인. 수수 잘가다. 빠이. 제이 잘가. 수 잘가다. 오케이. 빠이. 갈게? 예? 응. 준비하는 팬분들과 함께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라이브 좀 하다가 는 과제 하려고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쓰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계약을 했어요 출판사와. 그래서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좀 신앙 에세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미디어 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뜨도록 할 건데 빨리 네, 도와주세요. 뭐책 나오게 되면. 시간